안녕하세요 블로깅인포 에나입니다 어,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고 첫 인사를 드리네요 이게 제가 검은 옷을 입어가지고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, 저도 자른 지 이틀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 어, 계속 보시다 보면 적응되실 거예요 <웃음> 어,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어, 주말에 G20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G20 회의 결과와 각국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G20에서 회의 결과를 보면 We will regulate crypto a s s e t for anti-money rendering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이 G20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를 했어요. 드디어 <웃음> 저는 굉장히 큰 발전이라 생각을 해요.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했다는 점이 이제 시작이겠죠?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그리고 투자자들이 위한 이 안전 장치가 마련되는 게이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전 G20 회의에서는 암호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딜레마 계속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이 되었는데, 이 G20 회의 결과에서 나온 결과는요. 자금 세탁 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 자산을 규제하고 FTF 이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. 바로 규제안이 나오지는 않겠죠. 이 G20 정상들은 내년에 암호화폐 탈세 방지 관한 리포트를 발행할 예정이고요. 2020년도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이었죠.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계획과 i c o 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.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과세를 위해서 국회 TF팀을 마련했고 해외 과세의 사례를 검토하고 방안을 구축할 거라고 말을 했더라고요. g 2 0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마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국도 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를 나선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각국에서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눈치만 봤는데 이번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 규제한 마련에 대해 합의를 한 이상 여러 국가들이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면서 이 규제를 또 구체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요. SEC 측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이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밝혔어요. 아마 이 규제 확립이 우선시 될것 같고요. SEC 측에서 올해 10번가량 이 승인을 거절해 왔죠. 그때마다 밝힌 이제 거절 사유는 아직 암호화폐가 가격 조작 위험성이라든지 사기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거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밝혔었죠. 이제 규제 확립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승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최근이었죠. 이 싱가포르와 일본 금융당국이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. 일본의 경우 이 투자 그리고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는 일본 금융당국인 일본 재무성 FSA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1월에 발행이 된다 합니다. 일본의 경우 마운트곡스뭐 코인체크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크게 해킹을 당하기도 했었죠. 그래서인지 현재 암호화폐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엄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마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도 ICO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증된 i c o 만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니 또 건전한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일본은 이 G20에서도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는 왜 눈치만 보고 있지 항상?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아쉽죠. 우리나라가 사실 암호화폐 붐을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선진국 국가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꾸려가는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임을 선동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